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저희 대몽 고양이 자수 청바지. 청바지에요. 근데 자수가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저희가 다 그림도 그리는 거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일단 편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청바지지만 청바지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. 왜냐면 일단 배기핏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입었을 때 편하고 제일 중요한 거 스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었을 때 편한데 다른 것보다 일단은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져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디도 길게 나와서 애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상은 두 가지예요 연청, 찐청 두 가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중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사이즈를 크게 사셔서 롤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단가르티 같은 거랑 입어줘도 굉장히 이쁘게 코디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감 있는 앞에 프린팅 이게 저희 배공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입혀주셔도 되게 이쁘게 코디가 되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여자애 거 입혀도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여성여성한거 이렇게 입혀줘도 되게 이쁘게 코디가 되고 여기다가는 발목 살짝 접어서 발목 보이게 입으면 더 이쁘고요 여자애들도 이렇게 당가라 같이해서 입혀주시면 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는거고 그리고 청청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얘도 고양이고 얘도 고양이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깜찍하게 이렇게 자수 들어가 있는 저희 청자켓 이런것도 이렇게 같이 입혀주셔도 되게 귀여워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요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신축성과 편한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청바지가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